나 진짜 한0대 십대 10대 한 중반 수반부터 건강 젊음을 믿고 <웃음> 근데 귀찮아 그럼 네가 더 아프구나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와잘안 되는 거예 예전에는 막아나 밤새 이랬는데 지금 아 <웃음> 어, 근데 난 올해 진짜 올해 진짜 막 엄청 여러 차례 아파갖고 <웃음> 너 올해 좀 좀 스스로에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나 진짜 한0대대한 10대 중반 중간, 후반부터 건강 젊음을 믿고 <웃음> 개차마자 살았잖아요. 맨날 밤새고 맨날 놀고 <웃음> 어, 맨날 놀고 막 술퍼 마시고 다니고 이 사람들 자고 막이랬 진짜 막 생활 습관 완전 그지같이 살고 막이랬는데 진짜 올해 진짜 가장, 와장창 와장창 됐잖아. 나는 와장창 되면서 그러니까 와장창 된 것뿐만 아니라 와장창 되면서 물려 있던 것들이 나의 스케줄들이 응. 와르르 됐잖아. 응. 그게 약간 어, 내가 더 이상 응. 젊음을 믿고 나낼 수 응. 있는 아, 시기가 아니구나. 아니야. 그냥, 와르르 한번 그지 한번 그렇게 와르르 되는 게 시기가 오 어, 아, 온다더니 아, 진짜 2 0대후반한 번씩 여덟. 나면 스물 에 왔잖아. 그래서 병원에 응. 한 달이나 있었잖아. 어, 다한 번씩 때 <웃음> 오고 여덟 때 오고. 나도 여덟 때 오고. 그때쯤 오나 보다 다일라 여덟 늦고면 아홉 그때 냐고하다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 진짜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는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 맞아 하냐고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하고하고 어. <웃음> 아,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고 하는 어, 거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잃었구나. 진짜 그거 이미 이렇구나. 친구가 어디가 아파. 응. 병원을 가너 그러니까 증상이 막 이렇게서 해 아파 그러면은 빨리 그거 여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 그러면은. 근데 귀찮아. 그럼 네가 아좀더 나쁘구나. 맞아 맞아 맞아. 야. 볼이 느껴야 되는 거지. 끌만하네. 진짜 영양 영양제 챙겨 먹기 싫거든. 음. <웃음> 진짜 아프면 <웃음> 저, 그냥 말로만 더 받아서. 약들 안 먹어. <웃음> 영양가 챙겨 먹고 스트레. 스트레칭고 그러니까 있나? 스트레칭 와장 챙겨 먹으려고 수면패턴 조절하려고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와잘 안되더라 예전에는 막아막밤새 이랬는데 지금 잘돼잘돼잘돼잘돼두 아, 네, 네. 잘, 잘. 잘. 시간이라도 맞아 오늘 내가 맞아. 밤을 새면 이틀이 날라 <웃음> 맞아, 맞아 맞아 한두 시간이라도 잘내버 회복이 안돼 눈이 안덧붙돼나 진짜 그래서 그때 밤새고 구레 간다고 했을 때 나보다 더걱정했잖 가능? 안돼 근데 진짜 밤을 꼴딱새고 다행히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니까 눈을 뜨니까 휴게소였고, 눈을 뜨니까 불회였어. <웃음> 휴게소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잠만 아, 잔 거야. <웃음> 운전을 진짜 만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했는